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성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롤렉스 6시쪽에 플레이트 보이시죠? 데이데이트 제품인데요 베젤의 크기는 36 레퍼런스 넘버는 18238 입니다 레퍼런스 넘버에 맨뒤에가 8이라는 뜻은 옐로 골드라는 뜻인데요 옐로 골드만 가지고 있는 18K 옐로 골드만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18238을 선생해 보시면 이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이 제품에서 이 제품으로 만들어진 애프터 세팅 제품인데요. 보시면 아주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베젤을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12시, 3시, 6시, 9시에도 이렇게 무비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베젤의 크기는 36mm이고요. 안쪽 다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에도 루비가, 빨간 루비가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고, 다이얼은 온통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제품은 1956년도에 맨 처음으로 날짜와 요일, 데이와 데이트를 대중에 소개한 제품입니다. 지금도 아주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크라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브레슬릿은 보시면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로 모든 곳을 다 장식해 놨기 때문에 아주 럭셔리하고 화려한 제품입니다. 클래스프를 보시면 히든 폴딩 클래스프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아, 보시다시피 제품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제품입니다. 이쪽도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뒤를 보시면 뒤를 보시면 이렇게 18238이라고 쓰여있는 뒤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크라운니 그리고 전체가 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있는 롤렉스 데이, 데이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아래에 더 보기를 가시면 구매할수 있는 링크가 있고 사진 또한 첨부되어 있으니 한번 타고 가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화려한 애프터 세팅 제품 모두가 천연 다이아고 천연 루비입니다. 아주 화려한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